야, 여러분들. 어, 어, 단골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단골짬뽕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도 사장님 터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<웃음> 여기 짬뽕이 진짜 맛있거든요 양산에 짬뽕 안그릇이라는 곳인데 요즘은 제가 여수에 살면서는 해장하러 조지스시 가서 라면을 먹는데 이쪽에서 살 때는 항상 여기 와서 짬뽕을 먹었거든요 었 항상 제가 해장하는 곳 네. 아, 전에 이 영상이 있긴 는데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, 이 짬뽕 영상으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제작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. 아, 저도 오랜만에 왔다고 어. 사장님, 만두도 좀서비스로하주셨네요 네. 짬뽕이랑 탕수육 시켰거든요? 아, 탕수육 나왔습니다. 음. 만원, 소자 여러분들, 이 탕수육은, 어, 얘기가 많았었죠. 뭐, 부먹이냐, 찍먹이냐. 근데 어떤 유명한 분께서, 어떤 훌륭한 분께서 그런 말을 만들어주셨죠. 그냥 처먹이다. 탕수육은 부먹, 찍먹 아니라 그냥 처먹. 음 간장 음. 고춧가루 루스 딱 찍은 다음에 여기 한번또 찍어 먹고 그 맛시자여기 음. 음. 어, 어, 어. 이렇게 한번 살짝 그 데친 숙주를 올려줘요. 어. 자 소스는 반은 부먹, 반은 찍 먹어. 내탕수에 고기 밑간을 되게 잘해요. 만두 여기 병콜라류도 너무 좋습니다. 유리병콜라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여기 짬뽕이 여러분들 약간 국물 자체는 고기 국물에 약간 좀 묵직한 느낌도 들어있는데 엄청 많이 먹기 힘 정도로 맵지 않아요. 평양고추 정도를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네. 그 정도의 좀 매콤한 맛이거든요. 국물은 되게 고기 국물 느낌이 좀 묵직하고, 거기또 해물 같은 게 밸런스 맞게도 잘 들어가 있어요. 또 예전에 술 마시고 혼자 와서 이제 해장을 해야 되니까 손님 많을 때 제가 테이블을 지금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문 여는 시간 보통 이제 아침 11시쯤 해가지고 맞춰서 왔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1시에 와도 손님이 또 되게 좀그 시간부터 또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 시간이 아니면 5시 3시 반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응, 음, 여기 짬뽕 항상 5만 동 일러져요. 그변을 관해서는 특별 아, <놀람> 아, <놀람> <놀람> 아아... 어... 자, 오랜만에 양산에서 단골집이었던 짬뽕집 와서 짬뽕 한그릇 해봤는데 맛 변함도 없고 좋네요 음. 와, 여전히 탕수육도 맛있고 짬뽕도 칼하고 면도 흐, 쫀득한 게 국물 맛도 아직 그대로고 흐, 어떤 변치 않는 맛? 어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도 좀더 생기는 것 같고 아 근처 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좀 들려서 먹는데 예. 또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은 집이에요 여기는 아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은 어 영업을 안 하십니다 어, 여기 참고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근처 사시거나 근처 양산 오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음. 자 그럼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. 바이바이